이번 주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좌절하셨나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것은 ISTJ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풀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누굴 만나는 것보다 혼자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 활동이 설령 겨울잠, 드라마 정주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흐름을 놓고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왜곡된 연애는 결코 좋은 연애가 될수 없습니다. ISTJ 멤버십그하시마 <목소리가 locally> <목소리가> <진짜 너무 집중하수> Secret Yeung Sang, Bonin Doong Fan Yeung Sang, Vlog, ASMR Doo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 Subnator,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 a d u Se Yor.